안녕하세요. 이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와 호영,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언박싱을 좀 해볼게요. 와, 생각보다 진짜 크구나. 이 어떻게 꺼내지? 자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두 개가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필터가 있겠죠? 어, 그냥, 그냥 빠지는구나 자석? 오 자석이다 안쪽에는 필터가 이렇게 포장해 쌓였습니다. 이거 가끔가다 제품만 뜯어놓고 그냥 전원 연결해가지고 그걸 막 2년씩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필터가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그 필터 꼭 뜯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언박싱 어, 끝입니다. 자! 에어레스트의 AP650 이 에어레스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에어레스트도 가성비 제품으로서 하나의 옵션으로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평형이고요. 제품 가격대는 20만원대입니다. 지금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26만원으로 나와있고 뭐 할인 뭐 이것저것 하면 24만원까지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31만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의 집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평형까지는 보통 30만원을 넘어가는 가격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은 가성비라고 이제 많이 칭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형이 아닌 원형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 필터 같은 경우는 판 형태보다는 접촉 면적이 더 넓어 가지고 더 먼지를 잘 걸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필터 등급은 헤파필터 13등급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 등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센서가 달려있는데 공기청정기에서 센서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나뉩니다 PM10, PM2.5, PM1.0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센서마다 탐지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가격대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가 하나만 탑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듀얼 센싱으로 해가지고 센서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PM 1.0, PM 2.5 그래서 이런 먼지를 조금 더 민감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래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이동이 되게 쉬워요 다른 데를 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 예를 들어서 30평이나 뭐 40평 정도에서 사시는 분이 방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바퀴가 달려있어서 좋은 옵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3등급이네요. 1년에 2 2 0 0 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표시된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P650에는 조도센서와 슬립모드 그리고 차일드락이랑 필터 교체 알림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소음이나 이런 부분일텐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일주일 정도를 실사용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땠는지 또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P650의 일주일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번째는 소음은 확실히 진짜 조용했습니다 단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터버 모드가 있는데 자 1단계는 우선 진짜 조용해요 조용하고 어 제가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공기청정기를 켜놨나? 라고 이제 별로 인식이 안될 정도로 뭐 생활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2단계부터는 확실히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부터는 펜 돌아가는 소리가 확실히 명확해지고 터보 모드에서는 너무 거슬리긴 했는데 제가 대충 이제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놓거나 하면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진짜 이게 순식간에 바로 2단계, 3단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잠깐 시끄러워요. 막 시끄럽다가 이제 창문을 닫거나 이러면은 금방 다시 1단계로 이제 조절이 되면서 조용해지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살펴볼 때도 보셨다시피 바퀴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동에 굉장히 용이했던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바퀴가 360도로 이제 축이 돌아가는 바퀴가 아니다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웠던게 지금 또 생각나는게 전선인 것 같아요 전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집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면은 사실 콘센트 근처에다 가 그냥 꼽아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TV 사이가 있다거나 짐들이 많아가지고 콘센트는 적기데 공기청정기는 여기다 놔두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멀티탭이 없으면은 사실 설치하기가 힘들 정도로 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장점으로서 와닿았던 거는 그 표시등이었어요 그냥 색깔로 옆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돼있다 보니까 지금 공기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데 용이했습니다 물론 소리 때문에 어, 2단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 지금 공기질이 안좋구나 라는게 바로 알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2단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지금 2단계인지 진짜 심각단계인지 이거를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색깔이 옆에서도 탁! 보여가지고 그 표시등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조도 센서가 있다 보니까 불을 끄게 되면은 설사 공기질이 나빠서 2, 3, 4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1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1단계도 사실 잠기 밝으신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침 모드가 있는 건데 취침 모드를 누르면은 1단계보다 좀더 낮은 단계 진짜 소리가 거의 안 나는 저는 꺼진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모드가 있어가지고 자는 중에도 공기를 계속해서 청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진짜 좀 단점을 찾았는데 이거는 사실 제 제품 분량인 건지 원래 고질적인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품을 꺼놨다가 새로 키게 되면은 이게 팬이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저는 고장난 줄 알고서 AS를 신청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한 2, 3분 정도 그런 소리를 내다가 다시 또 조용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적응을 해가지고 킬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아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아무튼 그거 빼고는 뭐 이렇다 할 단점은 찾지 못했어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20평대 집에서 산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준수한 편이다 보니까 거실이나 방 어느 곳에도 놔두기가 용이하고요. 심지어 이동시키기도 편합니다. 색깔로 현재 미세먼지 단계를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확인도 또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소음이 2, 3단계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1단계 평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같은 평수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저는 4점으로 이번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